첫 번째는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슈그 위빙의 자타공인 인생캐 스미스 요원입니다. 그야말로 영화 속 요원 캐릭터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만큼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던 스미스 요원은 본래 매트릭스 세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백신 프로그램 같은 존재로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디도스 뺨치는 슈퍼바이러스로 급부상한 네오의 격한 허그를 받고 존재 자체가 사라질 뻔 하지만 오히려 메인 프레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바이러스로 진화하며 매트릭스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하게 되죠. 이후에는 소스코드 침투를 통한 자기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매트릭스를 웰컴 투 스미스 월드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매트릭스 리로디드에서는 네오 혼자 5만명의 스미스를 때려잡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격투실력 역시 타 요원들과 상대가 안될 만큼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포그 속에서 벌어지는 네오와의 결투씬은 슈퍼 히어롱을 뺨치는 강렬한 액션을 보여주며 영화 팬들에게 시원한 눈뽕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뭐이 정도면 그냥 슈퍼빌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뱀파이어를 증오하는 변종 뱀파이어의 등장 다음은 블레이드2의 버림받은 왕자 자레드노막입니다. 본래는 뱀파이어 군주인 다마스키노스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뱀파이어 종족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명목으로 아버지로부터 생체 실험을 당해 리퍼바이러스의 최초 보균자가 되고 맙니다. 이후 결국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리퍼 종족의 수장이 된 노막은 뱀파이어들을 증오하며 마구잡이로 사육을 자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짠한 설정이 왠지 가슴을 후벼 파는 동정심을 자아냈었더랬죠. You never enter here. 사냥시 턱이 갈라지는 흉측한 비주얼은 물론 기이하다 못해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괴학스러운 몸짓까지 뱀파이어 정의 요원들로 구성된 블러드팩 일원들마저 길바닥에 나뒹구는 애초로운 쭈구리 신세로 만들었던 리퍼들의 포스는 명실공이 블레이드2 최고의 감상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노막은 블레이드와의 1대1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블레이드 전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맞짱신을 펼쳐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최후에는 기어코 아버지의 목을 물어 복수에 성공하였지만 결국 블레이드에게 치명상을 입은 뒤 이젠 더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참 여러가지 의미로 여운이 많이 남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연걸이 이연걸을 다 죽이고 이연걸이랑 싸워서 결국 이연걸이 이기는 영화 더원의 가브리엘 율로우 입니다 <목소리>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124명의 또 다른 자신을 모두 죽이면 우주 최고의 절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악의 악당 율로우 사실 인피니트 잼 6개만 모으면 금세 이룰 수 있는 꿈이었지만 성실한 율로우씨는 온 평행 우주를 다 돌아다니며 결국 123명의 자신을 끔살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율로우가 살해한 피해자들을 브리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연걸의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의외의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후 자신을 제외한 최후의 생존자였던 LA 경찰 게이브를 죽이기 위해 지구로 향하게 된 율로우는 그동안 123명을 죽이면서 흡수한 힘 덕분에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란한 액션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율로우가 보여주는 액션은 일명 블리타임이라고 불리는 특수 시각 효과를 통해 한층 화려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뭐 사실 액션도 액션이지만 이전까지 선한 역으로만 등장하던 이연걸의 못대 먹은 얼굴도 볼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연걸 대 이연걸이라는 유니크한 액션을 볼수 있어서 더 좋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사상 최초로 은박지 액션이라는 독특한 족적을 남겼던 무표정 카리스마의 끝판왕 다음은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에 등장했던 한정판 터미네이터 T-1000입니다. 플레임은 사이버다인 시스템 시리즈 1000 테스트용 모델로 단몇 대만 제작되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져 몸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미래의 방군 리더가 될 제목인 존커너를 암살하기 위해 현재의 시간대로 타임슬립을 해오게 되는데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난한 놈만 팬다면서 존커너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호러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어마무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웬만한 자동차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스피드와 어떠한 물리적 타격을 받아도 금세 회복이 가능한 미친 재생능력 여기에 T800을 상회하는 막강한 힘으로 시종일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선보이던 t 티0은 결국 후반부에서 액체 질소에 노출되며 온몸이 얼어붙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여기서 다시 온광로 열기에 의해 몸이 녹아내리면서 부활의 성공 관객들로 하여금 저 새끼 대체 언제 죽냐며 아연실색해 만들었더랬습니다. 정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던 말 그대로 아주 질긴 놈이었죠. 참고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는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면서 이병헌이 티천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병헌은 원작의 로버트 패트릭 못지않은 포스로 티천을 매우 잘 소화했지만 안타깝게도 출연불량 안습에 세상 비참한 최후까지 맞이하면서 씁쓸히 퇴장하고 말았었죠. 원래는 속편이 계획되어 있어서 계속 출연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제네시스가 폭마하는 바람에 이 시리즈는 여기서 끝! 대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터미네이터 2 이후의 이야기로 시리즈를 이어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터미네이터 3,4편과 제네시스는 깡그리 흑역사로 남게 되었네요. You 일명 헐리우드판 함진아비 꾸물럭거리는 문어 수염이 왠지 초장 찍어먹고 싶어지는 남자죠 다음은 캐리비안 해적의 대표 해산물 데비 존스입니다 해적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장으로서 원래는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사랑했던 여인 칼립소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데비 존스는 결국 임무를 포기하고 자신의 심장을 도려낸 뒤 영원히 바다를 떠도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후 바다의 깡패가 된 데비 존스는 지나가는 배를 습격하여 포로들로 하여금 양자태기를 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깔끔하게 죽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과 계약을 맺어 플라잉 더치맨에서 복역을 하게 하는 것이었죠. 뭐 어느 쪽을 택하든 데비 존스에게 걸리면 그냥 지옥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데비 존스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따로 보관되어 있는 심장을 찌르지 않는 이상 절대 죽일 수 없는 불사의 몸인데다가 지 맘대로 벽을 막 통과한다던가 다소 해산물스러운 개인기까지 골고루 갖춘 최강 사기캐의 면모를 과시하게 됩니다. 거기다 크라켄이라고 불리는 바다괴물을 소환하여 큼직한 배를 일순간에 토막내버리기까지 하는데요. 그야말로 바다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물론 3편에서는 동인도 회사의 약점을 잡혀 공권력에 무너진 나약한 문어의 모습도 살짝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 중 하나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또한 명의 남자 다음은 엑스맨 실사 영화 시리즈의 진 주인공 매그니토입니다 본명은 에릭 렌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수용소에서 독일군에게 끌려가는 어머니를 보며 능력을 각성한 후 이를 눈여겨본 세바스찬 쇼가 그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게 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완전히 깨어나게 되는데요. 이후 복수를 위해 쇼의 뒤를 쫓던 중 찰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지만 결국 서로의 이념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극 중에서는 금속성 물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초 A급 능력을 가진 뮤턴트로 등장 주요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패기 넘치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엑스맨 3편에서는 금문교를 들어 올린다던가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수십 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멈추는가 하면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는 야구장을 통째로 찢어나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케일 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더랬죠. 사실상 시리즈가 리부트되고 캐릭터의 깊이감이 더해지면서 미스틱과 함께 시리즈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이처럼 잘생긴 친구가 아픈 과거를 간직한 채, 츤데레 같은 성격으로 영국식 발음까지 구사하고 있으니, 생각해보면 인기가 없는 게더 이상한 거겠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의 축이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사악한 어둠의 마법사 원래는 이름을 말하면 안되는 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가열차게 한번 불러봅니다 볼드모트 본명은 톰 리들로서 슬리데른의 직계 후손이었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특출난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사악함이 몸에 베어있던 그는 자라면서 점차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른바 죽음을 먹는 자들의 리더로서 마법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이후 7월의 마지막 날 태어난 아이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아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하지만 결국 그 부모만 살해한 뒤 정작 아이에게는 이마에 번개 모양의 상처 하나만 남기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가 바로 해리포터였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Now! 결국 그로부터 10여년이 흘러서야 간신히 부활에 성공하게 된 볼드모트 마치 뱀을 닮은 외모에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사하며 보는 이의 뺨샷하기를 후려갈기는 듯한 폭풍간지가 매우 돋보였는데요 특히 불사조 기사단 마지막에 덤블도 교수와 벌였던 마법대결 장면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박력전은 볼드모트조차도 말포이를 만나면 결국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Well 다음은 저로 하여금 게리 울드만 이라는 배우를 확실히 각인시켜주 었던 영화 레옹에서 부패경찰 캐릭터의 신기원을 열었던 스탠스 필드입니다. 진짜로 사람이 약을 빨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리얼한 표정 연기를 선사하며 첫 등장부터 온몸에 소름을 유발시켰던 이 남자 마약단속국 간부직책에 있으면서 손수 마약거래를 일삼는 것은 물론 약을 빼돌린 마틸다의 아빠와 그 일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냉혈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며 무차별 사륙을 즐기고 자신의 옷을 망쳤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경질적으로 총을 쏴대는 등 그야말로 전에 없던 막장 개또라이의 포스를 선보였던 스탠스 필드. 하지만 결국 최후에는 레옹의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고 비참하게 폭사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뜬금없는 마무리이긴 하지만 여기 나왔던 나탈리 포트만은 정말 소스라치게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말이 매우 하고 싶었네요. DC필름 유니버스 사상 가장 완벽하고 간지넘쳤던 역대급 슈퍼빌런 다음은 맨오브스틸에 등장했던 카리스마 대마왕 조드 장군입니다. 크립톤 멸망 직전 쿠테타를 일으키고 슈퍼맨의 아버지인 조헬을 살해하였지만 결국 의회 체포당해 신체불능 300년형을 선고받고 우주로 날려보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행성 폭발에서 살아남게 되어 이후 크립톤 행성을 재건하기 위해 카렐이 있는 지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은 지구인이었던 카렐이 이 깡패 같은 외계인들을 그냥 돌리는 만무했겠죠? 결국 조드 장군 일행은 슈퍼맨으로 각성한 카렐과 지구 전체를 뒤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대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훈련으로 단련된 군인 출신답게 슈퍼맨을 압도하는 막강한 전투력은 기본이고 심지어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은 폭주 버전의 히트 비전과 아름다운 자태가 돋보이는 공중 부양까지 단시간에 습득해내며 마치 빌딩 밟고 노는 고질라 마냥 메트로폴리스 전체를 미친듯이 꼬개고 다니는 조드 장군의 위험 설상가상 둘의 전투는 우주까지 이어지게 되어 인공위성을 반으로 쪼개는 명장면까지 연출하기에 이르르는데요. 이후 등장했던 스테판 울프가 슈퍼맨한테 햇살 좋은 날 이불 털리듯 개쳐발린 걸 생각해보면 조드 장군이 얼마나 강력한 빌런이었는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영화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던 피어싱 끝판왕 영화 이치더킬러의 변태야쿠자 카키아라 마사오입니다. 야쿠자 조직 안조파의 부두목으로서 얼굴에 칼집을 내고 입가를 찢어 피어싱으로 고정해놓는 등 대단히 살벌한 면상 디테일을 자랑하는데요 고통을 곧 쾌락으로 여기는 사디즘과 마조히즘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 중에서는 두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각종 고문과 폭행을 일삼으며 보는 이들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더랬습니다. <웃음> 솔직히 이 작품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장면이 멘탈을 곱게 빠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릴 만큼 하나하나가 죄다 동공을 지진나게 만드는 것들 뿐이었는데요. 특히 영화 중반 상대 야쿠자 조직 앞에서 용서를 빈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혀를 잘라내는 카키아라의 모습은, 아, 뭐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중에서 나쁜 놈 포지션을 맡고 있는 만주 최고 아니 자칭 대륙 최고의 실력자 다음은 영화 놈놈놈의 박창희입니다. 만주벌판을 호령하는 악명높은 마적단 창의파의 도목으로 극중에서는 친일파 김판주의 사주를 받고 보물지도를 빼오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좋은 놈 박도원과 이상한 놈 윤태구가 등장하게 되면서 놈놈놈 트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총칼을 모두 자유자재로 다루는 뛰어난 암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의 윤태구로부터 처참하게 발린 뒤 손가락이 잘려나갔던 뼈아픈 추억이 있는 탓에 그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윤태구랑 본인 중에 누가 진짜 최고냐고 묻는 개념 없는 부하에게 누가 모근주 보여줄 테니까 일어나 아니 나는모 그런 게 아니고 앉아서 머리나날라르겠어요나어나 라면서 총으로 쏴 죽여 버리는 광나어린모습까지 등장하게 되죠. 나먹은 놈, 그미꾸할것 사는 놈나나나 <웃음> 저게 과연 다크서클일지 스모키 화장일지 분간이 잘 안가는 짙은 아이라인에 일본 놀러 갔을 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만 같은 스펙타클한 머리 모양 등이 좀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간지라는 것이 폭발하는 화려한 액션과 잔악무도한 똘끼 카리스마 만큼은 확실히 이 영화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치만 역시 머리 모양은 음에 안드네요 최양락 김성균과 함께 최강단발 3대장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남자 다음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전대미문의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기를 보여준 하비에르 바르덤의 안톤 쉬거입니다 한눈에 봐도 무심한 듯 시크하게 촌발 날리는 헤어스타일이 시선을 강탈하는 캐릭터로서 극 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표정으로 사람을 죽여나가면서 엄청난 공포감을 선사했는데요. 영화가 시작한지 채 5분도 되기 전에 보안관 한 명을 골로 보내더니만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지나가는 차를 슬쩍 멈춰 세워서는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라면서 순식간에 캐틀건을 이용해 이마를 뚫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펼쳐보이게 됩니다. 어이 없으시죠? 지금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이없네그밖에도 안톤 시건은 극중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측 불허의 긴장감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이다가 뜬금없이 동전을 던지더니 앞뒤를 맞춰보라고 합니다. 당황한 상대방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묻자 그냥 닥치고 무조건 하라며 역시나 남의 얘길 귀등으로도 안 듣는데요. 여기서 틀리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 미친 텐션감을 선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한치압도 예상이 안되는 캐릭터였죠 물론 그게 매력이긴 했지만요 이리 줘요. 다음은 영화 역사상 가장 지적이면서도 악랄한 모습으로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연쇄식인 살인마 한니발 렉터입니다 본업은 정신과 의사지만 인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며 FBI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에 자문을 해주었던 한니발 렉터 박사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의 진짜 정체는 사람을 죽여서 요리해 먹는 잔혹한 식인 살인마로서 레드드래곤 초입부에서는 음악회에서 공연을 망친 연주자를 죽여 요리한 다음 해당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대접하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니발 렉터가 보여줬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한편 지금의 한니발 렉터를 있게 한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는 일명 버팔로빌이라 불리는 연쇄살인마의 뒤를 쫓는 FBI 신참요원 스탈링에게 자문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스탈링에게 연민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 한 리발은 이후에도 그녀에게 무한 애정을 드러내며 뜻밖의 순애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물론 원작과 달리 마냥 일방통행이긴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분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 이쯤에서 넘어가야 할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장면으로 장식해봅니다. 겔포스 oh, 아니고요. 지포스 아닙니다. 파워레인저 닌자 포스 더더욱 아니죠. 다음은 내가니 에비다라는 대사 한마디로 영화계를 평정했던 포스 대마왕. 스터워즈의 다스 베이더입니다. 통칭 시스의 다크로드로 불리우며 올블랙 코스튬에 카리스마 넘치는 마스크를 장착하고 수틀리면 상대방의 목을 원격으로 졸라버리는 명실공히스터워즈 시리즈의 진주인공 본래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의 영특한 꼬마였으나 제다이 마스터였던 콰이곤진에게 거두어지면서 제다이로 훈련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늦은 사춘기가 와버린 아나킨은 꽉 막힌 제다이에 대한 불만과 파드메와의 러브러브, 다크포스에 대한 로망 등이 더해지며 서서히 흑화되어가다가 급기야 시스군주였던 다스시디어스의 게임에 넘어가 윈드의 팔을 잘라 죽게 만들고 어린 제다이들을 몰살시키며 완전한 시스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결국 이후에는 스승인 오비완에 의해 몸이 반토막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곧 시스 군주에게 구출되며 다스베이더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극중에서 보여지는 다스베이더의 모습은 그야말로 폭풍간지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로그원 후반부에서 반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장면은 짧은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가져다 주었더랬습니다. 아무튼 최후에는 루크를 죽이려는 황제를 냅다 들어서 던져버린 후 아들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난데없는 민낯 공개가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품격에 걸맞는 멋있는 최후였던 것 같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o u r e l o o w i h a n g f o r me. t h e y e a a n there's h a r You're looking for me. Hey! What's the fuck? i a fucking boy. You dumb bitch, you piece of shit. Now! All the way! All the way, fucker! Now! Not anymore. Ah! 자, 마지막은 두 명의 남자가 연기했던 영화 사상 최고의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뭐,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죠? 배트맨의 영원한 숙적 조커입니다. 먼저 잭 니콜슨이 연기했던 1989년 팀버튼 감독의 조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본명은 잭 레이피어로 악명높은 마피아의 간부였으나 배트맨과 싸우던 중 화학물질 탱크에 빠지게 되면서 얼굴이 웃는 모습으로 굳어버렸다는 설정이었죠. 기본적으로는 원작의 장난기 넘치는 조커의 특징을 극대화시켜 놓은 느낌이며 거기에 잭 니콜슨의 폭풍 여련이 더해지면서 광기어린 조커의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조커의 관계에 팀버튼의 기괴한 비주얼까지 더해지면서 당시만 해도 아이들 전용이었던 슈퍼히어로 장르가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공헌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원작과 달리 브루스 웨인의 부모를 죽인 범인이 무려 젊은 시절의 조커라는거 참 서프라이즈하죠? 자 다음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눈빠지게 기다려주셨을 바로 그분 그야말로 히어로 영화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히스레저의 조커입니다. 사실 개봉 전만 해도 잭니코슨의 조커가 너무너무너무 강렬했던 탓에 사실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게 웬일? 잭니코슨의 조커와는 전혀 다른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전세계의 영화팬들을 한마디로 광분하게 만들었더랬죠. 뭐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 2박 3일 떠들어도 모자랄 지경이니 몇가지만 힘들게 꼽아보자면 극 초반에 마피아 두목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보여줬던 신박한 연필 마술씬이라던가 죽은 척 위장에서 적의 아지트에 침입한 뒤 상대방 두목의 입을 찢어버리는 장면 보든이 조커를 잡은 뒤 경찰총장으로 진급할 때 축하의 박수를 날리던 장면 예쁜 간호사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장아장 걸어나오며 병원을 폭파시키는 장면 등 아무튼 이렇게 혼돈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던 히스레저의 조커는 안타깝게도 이제 다시 볼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설로 남아있게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